전화주면 즉시 결제되는 텔레페이 이후 텔레페이 하세요 1877-858 우리 회서 난리 났어 이 시그널 음악을 매일매일 들은 지가 여러분 벌써 2년! 2년이 됐습니다! 가요광장 DJ는 제일이기도 하지만요 그냥 일이라고만 생각했다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높은 목소리와 하이텐션, 거기서 오는 에너지, 즐거운 에너지가 제 하루를 단단하게 끌어주는 날이 나 정말 정말 많았거든요. 매일매일 벌써 2년 동안 함께해주신 가요광장 가족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려요. 오늘 우리들의 두 번째 생일 파티, 예!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아주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할게요. 정은지의 가요광장 두 번째 7월 1일입니다. 가요광장 시그널이 올릴 때마다 자연스럽게 어, 그 전에 있던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좀 많이 가라앉히고 여러분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두 시간을 항상 이렇게 마음을 잘 다잡고 했었거든요. 참, 어참 이렇게 어 연애를 이렇게 했다면 참 너무 좋은 여자친구가 됐지 않아지까? <웃음> 2년 동안 2년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. 앞으로도 제가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이야기 많이 많이 나눠볼게요. 뭐 이러고 보니까 뭐 수상소감 같은데 그건 절대 아니지만 마치 상 같은 기분이 나뭐 마찬가지죠 뭐. 자 오늘 두 시간 정말 바쁘게 달려볼 생각